네, 음. 이상한 말씀. 어, 네. 이쪽 네. 여기 이제 다리를 올려볼게요. 음. <웃음> 네. 네, 됐어요. 자, 네. 그러면. 당연히 양쪽 골반, 이제 이익은 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우리가 저쪽에서 뭐 하다가 일로 왔죠? 양쪽 쳐부터 가 과신전에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알려주잖아요 딱 하고 있잖아요 이런 타임 아니에요 회원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안쪽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리는 올라갔지 힘들어 죽겠지 그러니까 골반이 당연히 고상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ASIS와 PSIS를 아래로 돼 그래서 이분하게 해주고 추우세요 네. 괜찮아요? 바걸 벌리니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중심이 잘안 잡혀요 그래서 하나 둘이렇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다리를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게 뭐예더 똑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보실래요? 예상하지 예, 않으신다는 것을 허리에다가 막 찔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다리를 올려놔서 어떻게 됐죠? 오른쪽 등, 오른쪽등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잘났다깨배 여기서 막 혜연이 여기 있으니까 아... 말이 구 그 동안에 결국 뭐 되는 거죠? 등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니까, 선생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예. 네. 발은 뭐, 알아서 다 잘해요. 그래서, 아까 골반을 맞췄더니, 허일 골반을 맞췄더니, 제가 충세 그랬죠? 떨어서. 네. 떨어서. 예. 그래서, 중심이 잘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조금만 조 <웃음> 왼쪽, 왼쪽 옆구리 수축하는 것을 보상. 그거 어떻게 해결 <웃음> 다리 10개잖아요 두개 두개 <웃음> <웃음> 두개 다 두개 다요? 네 어느거 다나요얌전요네 오른쪽 무릎 가신고 하지않고 배틀골 또에서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웃음> 약간 <앰복이 월동이>. 선생님들 <웃음>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선생님 네. 선생님은 뭐가 신기하요다 네. 아까보다 아까보다는 아니죠? 선생님 아까보다는 느낌은? 아까보다는 편해 네. 근데 아직 몇 분은? 아직데 네. 근데 뭐가 뭐라고 지어요뭐 갖고 뭐라고 이는 알겠어요? 지금 네. 그 말씀들을 저사는거예요 목욕통집 사람들. <웃음> <웃음> 그렇대요, 그렇대요. 누구 좀 도와주실 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선생님이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뭐가 안 맞아요? <웃음> 뺏어. 뺏어? <됐어>! 높비 <웃음> 높이. 높이. 높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더 높이는 되요 네. 자, 또해볼까요 자, 이제 거의 아, 맞았어요. 자, 이제, 이제,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안 불편하면 괜찮죠? 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골반이, 골반이, 왼쪽 발목에 힘을 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비로소 내가 왼쪽 발목에 힘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왜냐면 넘어질 거니까 지금 한쪽 다리 무서워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너무 정확하게 했서 그래요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에 왼쪽 다리는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좋아 그리고 어, 무게중심을 발 뒤꿈치에서 어, 더 앞쪽으로 옮겨보세요 왼쪽에 인됐지 네, 네. 이제 드디어 필요한 것은요?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필요했던 것은 롤럭부터 저 매트에서 레트클까지 매트 그래서 램프나게 어떻게 와야요 흉곽 김인선생님이 호박영상 시키세요 한게 뭐때문에 그랬냐면 이 허리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흉곽을 모으고 큐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팔을 좀 안들어도 돼요 네, 이렇게 이거연결만돼있으면 돼요 팔과 그렇죠? 네.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앞으로 높이는데 뭐만 높아요? 우리 뭐 하다 왔죠? 짝뚜 그래서 앞으로 가는 데 이제 여기를 짚어요 어떻게 짚느 팔을 짚는 게 아니라 몸통에 힘이 연결되도록 짝뚜 하는 거예요 짝뚜는 어떻게 할까요? 위에는 다 세우고 고관절만딱 잡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팔을 짚으면 아트플레이션은 아니요 그냥 일자로 고관절으딱잡아요끝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다리미하는거예요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가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힙줄를 이렇게,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몸통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작동만 하면 돼요. 지금 이제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안 내려갈 건지. 그게 네. 다 아주 작은 음,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서 한대 살살 접으려고 시도해. 단, 어떻게? 선생님, 뒤에를 두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편하게 끼지 않고, 앞쪽으로만 고관절만 접어서 가도록 해주죠.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면 안되지만 그럼 그러니까 선생님 뭐가 필요해? 랭크. 이 필요하고, 네. 앞으로 고관절만 접으면 돼요. 선생님, 앞으로 더갈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웃음> 이게 그치?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선생님이건 회원이건 못 견디면, 즉, 쫙쫙 내려가고 다 쫙쫙 닫고 이렇게 해야 스트레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반대쪽으로 선생님 스스로 해보실게요.